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나라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의 나라가 틀림없기 때문에 제큰 주제는 타이틀은 희망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 종교 통일 방안입니다 세계 종교가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어떻게 세계 종교를 통일시킬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풍수를 연구해보니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인류는 풍수, 자연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가지 그어 비과학의 그 일을 하고 있다. 네? 종교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9 9년 9 9가 비과학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을 하고 있더라고. 참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세계 종교를 통일시키겠다? 자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 믿음, 소망, 사랑, 어? 지도, 이거잖아요. 결국은 종교가 원하는 게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종교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 할것 없이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부터 그제사문화까지도 제가 종교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어떤 그 토속 신앙 뭐 이런 모든 게다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에 이런 그 신에게 뭐 기도를 하고 어떤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그네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네 가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 종교는 기도와 어 믿음 을 중요시하죠? 그러면. 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은이 기도라는 게 빌기자, 기도할도자입니다. 의미가 뭐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빈다는 겁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거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체가 비과학이라는 거죠 왜냐 모든 것은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과학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결론만 있잖아요 어? 어떤 원리도 어떤 과정도 없이 기도를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결론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니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돼?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돼요. 쌀과 물과 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뭐야? 쌀과 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비과학 미신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이게 되는... 그러다가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해 아니 무엇을 얻, 얻으려면 뭘 활용해야 얻어져요. 그렇죠? 인간이 뭘 얻고자 하는 건뭘 활용해야 얻어지는 거지 공짜가 없어요. 그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활용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와 명 인간이 태어나면 뭐야? 어네 가지 원하잖아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그네 가지를 가지려면 뭐야? 네 가지를 갖기 위한 뭘 활용해서 내가 얻어야 돼요. 이게 뭐냐? 풍수지리학이에요. 이거 풍수지리학은 뭐냐? 자연을 활용해서 이네 개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고, 명예 갖고 싶으면 명예 갖고, 화목하고 건강하고 싶으면은 이 풍수지리학을 잘 활용하면.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 행복, 사랑, 뭐 뭐든 이거, 이거 아닙니까? 전쟁 없이 살자. 그러면 이 신에게, 부처에게, 어떤 뭐에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럼 옛날부터 이 종교가 있었잖아요. 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옛날부터 토속신앙이 있었고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수만 년 전부터 이 종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로 다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진리, 참 진리를 몰라. 어? 이걸 얻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이런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종교 한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어? 본래요. 이 종교라는 건 어, 마침 높을 종자 가르칠 기어자잖아요. 이게 뭐냐. 높은 가르침이에요. 진정한 종교는 높은 가르침인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과학을 가르쳐야 돼요. 과학을 가르쳐야 진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비과학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한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참 진리라는 거, 자연 활용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진짜 이거예요. 한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교가 세계 종교가 통일되느냐? 바로 이 자연 활용법.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이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왜? 세상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예? 그렇게 누구나 태어나서 사,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신이라는 종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예요. 자, 제가 박민찬이 연구한 자연환경법, 풍수지리를 알리면. 전 세계인이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행복으로해서 자연활용법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가 아하 지금까지 비과학을 했구나. 우리가 미신을 모르고 지금까지 했다. 이걸 알게 돼. 한심스럽다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바보같이.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계 종교가 통일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 누구나도 누구라도 제 말에 아마 이의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가 제가 이렇게 설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갔든 안갖든 어떤 분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토론해서 제 말이 맞으면 이걸 세계화해야 되고 제 말이 틀리면 제가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야. 반성하고. 그 그렇죠? 저는 반성할 이유가 없어.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왜 행복할 권리가 있느냐?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을 활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행복이라는 것, 자연을 활용할 권리, 활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인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썼죠. 석가공자 예술을 넘어야 세상을 살린다 고 책을 썼어요. 어? 삼대 성인을 넘었어요. 왜? 3대 성인이 세상을 못 살렸지 않습니까? 어? 세상이 원하는 게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뭐냐? 모든 지구촌의 사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지구 지구촌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걸원치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누구나. 이두 가지를 3대 성인도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등 속에 전쟁 속에 정말 지금 인류가 얼마나 많은 어, 역사적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참 많은 어, 침략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뭐냐? 풍수지리야자연활경법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런 확실한 너무 당연한 걸 이걸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 정말 한심스럽구나 어, 세계가 평화롭게 살 수도 있고 종교가 이런 불필요한 짓을 안 하면서 현명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제가 세계 종교가 통일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제 말에 이의가 있거나 또 어떤 그 논리가 있으면 어 저한테 오세요 토론하자고요 토론해서 정말 진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어, 풍수 자연 활용법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자연을 활용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죠? 누구라도 먼저 활용하면 먼저 내게 되는 거야. 큰 것도 가질 수 있고, 뭐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보이시면 우리 대한민국부터 어,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주제는 세계 종교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